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한주만에 돌아온 저희 생방송 사실 걔네들 뭐 맨날 이 운동에도 대답 많았던 애들이 이번에는 트위터로 글 쓴거는 이례적이긴 이래, 해요. 진짜 선트리를 몇대를지어두는가이 미친 미치... 스파이 간다. 음. 아씨 아, 야, 쏘자 갈래. 도 대체 몇개지어도선났네 죽어, 이씨. 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지. 와. 와, 저 엔지니어, 씨. 맨시질 하고 있던 거 봐. 아, 나 부러졌다. 죽어! 아니, 진짜 피이씨 점프해서 이하뭐거야누구 내가 할야 없네. 야누희야누 어? 계속 죽기만 했는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구야누 솔체는 나왔다가 왜? 죽어라. 안 좋네. 어. <웃음> 왜 제가 죽어? 오케이. 그, 이리와. <웃음> 이 파이로는 무적이 뭔지 모르나봐요. 이상하다. <웃음> 오, 이게, 아 이거 진짜. 이거 직격포를 안주었다 진짜. 땡큐. 잡고. 부서져 어, 있다. 오케이. 스파이랑 헤비 스파이는 죽었고요 아니네 스파이야 살아있네 스파이 오케이 오 탄약이 없어요 스파이 스파이 저 스파이야 저 스파이야 잡아 제발 여기 있네 아 이런 일로와 너 죽었어 일로와 죽어을어 죽어, 와, 이거, 이거라는데? 오케이. 아, 메딕! 빵야, 어. 오, 씨. <웃음> 몇대급이다이가맞네 어, 오케이, 메딕 우버컷. 아, 진짜 우버컷. 스파이에요. 베딕이야 파아님 감사하고요. 아 잠깐만 나 지금 <웃음> 이거 거래장 못 받겠다. 다찼어저 <웃음> 진짜로 지금 패에가서찼어요 지금 여, 어떠냐면 약간, 약간 이런 템이 많아 처리 못하는 파이패이랑아봐 <웃음> <프라이팬이랑 웃음> 이런 거골든품 파이로시아경 막 50개랑 막 처리 못하는 이런 그지 많아가지고. 아 내가 아나 순간 레이팅인 줄 알았어. 오 <웃음> 뭔데? 오 뭔데? 뭔데? <웃음> 나이스 헤드샷. 헤드샷 아 헤드샷 아닌데 몸샷이네. 와, 들어온 지몇초 만에, 최다 연습 퇴치 찍기. 에헤이, 어우! <웃음> 어, 저, 저, 어, 저 포즈 봐. 미쳤다. 베딕 까치라, 베딕. 헤헤, 애니, 애니크 나야, 저거? 아니, 씨, 랭크 진짜 미쳤나? <웃음> 이 게임 버그야! 진짜! 이게 버그났어! 진짜!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와 이거 솔직히 못다쓰는 대효개였다 진짜 어떻게 이럴때만 딱볼수가 있지 넌 속았어 임마! 넌 나의 연기에 속았다 아, 아까비 헤드샷 때렸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태풍이 최악이네. <정확해. 웃음> 얘들이 아 애초에 여기서 센트리를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지고 가는구나. 탈거 <웃음> 강력, <웃음> 탈거 <웃음> 동력, 동력이. 정령이 돼요. 야 이거는 진짜 너는 야 쟤는 진짜 내 방송. 보면서 따라오네 저거 이거는 방송 보고 따라온 거니까 이거 그냥 친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한 번에 유예기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하는 거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친착하고 방송 차단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옛날에는 뭐 방풀하는 것까지 그냥 아유 등신 이러면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시제도 변했고 솔직히 너무 내가 제재를 안 가니까 애들 그냥 계속 하는거 같아 아이...런... 아이, 이런... 아 그래도 친삭은 하도록 할게요 <웃음> 아 열받네? 친삭은 아, 해야겠다 이게 그냥 봐주면 안되고 친삭까지는 하겠습니다 차단 안할게요 수나가 뭔지 보여주지 <웃음> 아이 둘다불 꺼졌네 어우씨 무빙바 무빈 지린다 오, 무빙바개지러 것들이 많아 으 <목소리> 수나가 뭔지 보여주지 와 <목소리> <좋아>. 헤비 호두까기 저거 <웃음> 무섭다 저를 안날한 녀석 이씨 <웃음> 칼로.. 칼로 패네 아미치 <웃음> 왜.. 왜 죽거야 저거 <웃음> 아니 이 <아니>, 박철건이 <웃음> 계속 죽이고 도발치네 저거 그렇지, 이런 거 지우시면 안 돼요. 빠이 뭐냐? 어? 아니, 뭐, 헤비가 어떻게 여기 있지? 안 막아? 땡큐. 아니, 저 죽음에 사진제. 아까 부터게 해서 마음이 아프네 있어. 와 이게 헤드가 아니야. 아니, 저 미쳤나, 저거. 엔지니 미쳤나봐. 센트리 <웃음> 저딱 깔아. 어이, 깜짝이야. 어이씨, 뭐야. <웃음> 공포게임이네, 그냥. <웃음> 왜 자꾸 따라와. <웃음> 왜 자꾸 따라와. 怎么怎 깔끔하게 매트. 와 노래에 미친 근본 노래 나오네 근본 노래 좋습니다. 못다쓰게 아 <웃음> 와... <웃음> 잠깐만 이거,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지금 거래지못받는 이유가 배넬꽉 찼어요 지금 이렇게 없어요 지금도 뭐 지금 새 아이스 떠가지고 들어왔는데 봐봐요, 지금 한 칸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제가 지금 그래서 거래전 못 받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시청자가 저 배낭 좀 빼주겠다고 언니를. <웃음> 와 무슨, 무슨 생각으로 한칸 빼주겠다고 이렇게 감사하게. <웃음> 심지어 나 이거 심지어 제가 한거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제 친구가 사준 거예요. 제 친구랑 깔맞춤 한 거거든요. 친구한테 받은 거라 되게 의미가 커요. 이게 물어 볼까? 누구세요? <웃음> 갑자기 오는 대로 제가 방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부 온 했던 사람입니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뭐 거래 나랑 지금 거래를 한 거야? 아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줬으니까 이거 달라고? 어. 아 그럼 뭐 주시는지 봐야겠다, 여러분. 요거? 아, 요거? 아, <웃음> 요거. <웃음> 아, 요거 줬었다고, 요거. 5월 5리면은한달전 방송? 음. 맨 앞에 있었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줄은고 <웃음> 정말 재테크의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원으로 5만원. 10만원 만들기... 잠깐만, <웃음> 이 <웃음> 그때 주신 게 볼게. 도로 드릴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도로 돌려 드릴게요. 다시 또 거래를 보낼게요. <웃음> 진짜 <웃음> 와자골 때린다! 아 죄송한데 이건 진짜 개인적인 질문이라 뭐다 많으셔도 돼요다 많으세요 진짜 다많으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막 전대말 하시는거 보면은 나이가 이렇게 막어려 보이진 않고 아 고1이에요? 고1이면은 그러기 쉽지 않죠데 게임에 대한 이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뭘..뭐가 비싼거고 뭐, 뭐가 약간.. 근데 그럴 수가 있나 고1 저러기 쉽진 않는 데. 그래서 있기는 해.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야, 너는. 뭐야, 너는. 진짜. 진짜. 미짜 진짜. 진짜. 미치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살았다 이거 진짜. 방송에 어린애들 많이 와가지고 뭐 잼민 짓타는거는뭐 이제 하루이틀 아니라 봐주고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이제는 조금 제재를 하려고 옛날에는 제재 안 했거든요 그냥 재민이가재민짓 뭐 하는 건데 나도 저런 저전 시절 에 있었으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좋은게 좋은거지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내 방송이 그렇게 들을것 같더라고 어린애들 보는 방송이 그래서 지금은좀 제재를 하려고요 근데 난 궁금하게 <웃음> 아니 고, 고1이면은 나이 먹을 만큼 먹진 않냐 기본적인 상식은 있을 거 아니야 <웃음> 까비 시대도 변했고 저도 변했어요 사실 내가 변한 게 제일 크지 뭐 이제 금방 끌거긴 한데 시참은 방풀하는거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하고있는 맵 따라 들어와도 돼요 방풀만 안하면 돼요 그니까 러 방풀이라는게 뭐냐면 적으로 잡혔을 때막대 위치 일부러 알아가지고 찾아내고 죽이고 막이런거요 오늘.. 오늘 한분 그래가지고 바로 저한테 친삭 당이거든요 제가 더이상 잼미니싯들 봐주지 않으려고요 옛날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오케이 okay. <웃음> 아이씨 <웃음> 자살했어 아이씨 혼넘네킬 <헛> <웃음> 뺑소니가 가능하네 아... 자, 트위치? 그래 좋아. 자 트위치 가자. 에 진짜 <웃음> 오늘 방송 다신 감사드리고 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